이 눈부셔 눈을 감고 말아줘 흐르던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가까스로 일어나도 다시 휘청거려요 이제는 정말 끝이 지면안돼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런 못난 가슴아 왜 혼자서 멈출지 모르니 사랑해서.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그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난좀 당신 없는 날 이렇게 살아요 서 후회 없 다던 사랑 해서 보내 준 다던 잔 인한 거짓말, 어떻게 그럴 수있 어? 사랑 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 게? 무너져요. 정말 지은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는 좀 당신 없는 나 어떻게 살아요?